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들 인터뷰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입니다. 여기 1등 클랜이죠, 여러분들? 네. 음, 과거에 i 네, 과거 clean your room there? 일본시대를 굳게 지키고 있어요 이거 한 네. 제가 3,4개월 만에 계속 한 분기별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칼코데를 분기별로 진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간에 인원도 많이 바뀌셨죠? 혹시 그쵸? 이거 아니, 네. 처음, 처음 참가하시는 분 계신가요? 3차 때? 네, 두명 빼고 네. 다요 아그래 <웃음> 오케이. 오늘 열등을 예약하고 계신가요? 아, <웃음> 어, 네. 도발 좋대. 음... 아, 지금 방구석이 1 1개이 밀베네요. 밀베자기장 잘못 잡히면 5도의 역량에 갈리겠네요. 많이... 그런데... 무슨... 어, 은 저한테 있어서... 음. 자기장은 밀베로 잡힐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직그 응? 예... 네. 저번 2차 때그 어떤 한 클랜이 밀베로 잡혀가지고... 빨리 끝났거든요. 남편 게임이... 남편 <웃음> 이게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워. 아이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라리입니다. 아, 그럼 오늘 좀 어떠 어떻게 임하실 겁니까? 일단 뭐또 오랜만에 그또 새로운 멤버들이랑 다 같이 플레이가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저희끼리 일단 좋은 추억을 만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의상하지 않는 선에서 저희끼리도 그냥 잘 즐겼으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음. 네. 왜냐면 이런 뭐... 걸로 괜히 네. 또 너무 그러니까... 승부욕 갖고 하다 보면 의상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뭐 그런 부분은 적어도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임했으면 합니다. 여기 뭐 되게 다들 조용하시네요. 여러분들. <웃음> 다들 <웃음> <웃음> 접속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시군요. 자 몽키님 그 누가 제일 잘하시죠? 여기서? 여기서요? 이분이 여기 아, 예스다. 다 잘합니다. <웃음> 솔직히 한 명만 에이스 한 명만 꼽아 주죠. 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에이스. 솔직히 있을 힘 진짜 잘한다. 다 에이스입니다. 아, <웃음> 네. 다들 다들 가식적이구만. 아, 이분들 잘 빠져나 가시네. 어. 이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에 <웃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우와. 웃음> 와. <우와. 웃음> 네, 와. <우와>. 반습니다 <웃음> 와, 유튜버다. <웃음> 너무 <웃음> 어, 너무 가식적이었고요. 그 네. 오늘 그 포부를 좀 말씀해 주시죠. 따로 큰 포부는 없고요. 저희 클랜원들끼리 이렇게 즐거운 크로스 커스텀 대회 출전해서 이제 다 같이 침목도 도쌓고예 승리보다는 좀 즐겁게 게임하다 가는 쪽으로 그렇게 포커스 맞춰 가지고 게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네 여러분 박수 한번 쳐 주시죠. 인터뷰 하셨는데. 와. <웃음> 뭐라고요? 아 와. 우와. <웃음> 우와, 매우 가식적이고. <웃음> <웃음> 음. 알겠습니다. 매우 걱정이 되네요. 지금 80명, 80명이라서. 어, 웨치 베이킹 시작됐다는 말만 뜨고 있고 <웃음> 지금 화면이 넘어가지가 않아서 좀 불안하긴 한데 예 지금 현재 비행기 동선이 정확하게 에란계를 어, 가로질러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비행선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클랜이든 어, 충분하게 동선이 나올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밀베 쪽에 내리는 박쿠석팀이 가장 먼 어, 위치가 잡히게 되돼있네요 이제 파밍 타이밍이 조금 늦지지만은 어, 아까 라르님께서 설명을 못 해주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저희 이제 1라운드 2라운드는 맵이 넓은 곳에서는 어, 충분하게 자기장 대기 시간을 주고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팀들은 랜드마크까지 이동을 하시면서 어, 이제 자유롭게 교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충분히 랜드마크까지 낙하산을 땡겨 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웃음> 자, 낙하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야, 네, 네. 네, 저희가 걱정했던 것만큼은 낙하산이 비행기 동선이 괜찮게 돼서... 단은 무난하게 네.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극단적이지가 않아서 충분하게 다들 안착을 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오살클 강북 쪽에 잡히는 오살클랜이 조금 멀긴, 멀겠죠 밀타에 잡힌 방구석클랜과 네. 음 자, 그래도 잡고선. 충분하게 그 방, 어, 방구석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랜드마크까지는 랜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야스나에 떨어지는 이제 클랜. 어, 스타일 팀이 가장 그 빠르게 지금 내려와 있고요. 파멸하고 어, 있는데, 우 이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네, 렉이 걸리시죠? 옥저 하실 때. 네, 네, 네. 음, 조심스럽게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 웬만한 팀다 지금 랜딩이 된 상태긴 데 쪽으로 내려가는. 팀들, 어, 방구석이 제일 지금 늦게 내려가고 있네요 아예 지금 어, 저쪽이 어느 쪽이죠? 어, 페리 쪽을 통해서 내려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나봐요 자 방구석분들이 다못 내려가셔서 역시 차를 타고 중간에 가는 길에 차를 타고 가는 것을또 허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중간에 가는 길에 내려서 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모습들이에요 물배까지 지금 뚜시뚜시팀과 오살팀이 지금 제일 근접해 있죠 아, 그렇습니다. 어, 이 팀이 강남과 강북과 강남을 강북이... 나눠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초의 교전은 이쪽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자기장에 여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강남에 좀 가까운 투시투시가 또 먼저 파밍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음... 아직도 랜딩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긴 해요. 오살팀의 밑강님 아, 마이강님이신가요? 어, 위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쭉 타고 내려가신데. 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쪽까지 네. 내려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멀리 가시네요. 매우 어, 멀리 가시네요. <웃음> 네, 이거 마치 그 민들레 시메타 같이 <웃음> 멀리 가십니다. 네. 몇 분들은 다 판매하고 계신데 아직 날아가시는 두 분이나 계시는. 네, 어, 이제 즐겜을 원하시는 분들 같기도 해요. 아바쿠 정도가... 팀은 약간 좀 흥미로운. 전략을 짜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달려가고 있는 건가요? 네 차가, 없어도 달려가시는 차가 없어서 달려가시는 것 같고요 아 팀원들을 버리고 가셨나요 혹시? 아 이거 안타깝습니다 그 차가 있었는데 네, <웃음> 차 이거... 있었던 걸로 기여 하는데 네. 아마 차가 좀네 이탑차 이, 이, 이 말고는 아 이거 혼자 가셨던 차량도 있네요 같이 태우고 오셨으면 네네. 좋았을 텐데 어, 이제, 어, 스스로 아, 살아남아라 때는, 강인하게 네, 살아남아라 강하게 키우는 방크서클랜 세븐이 네,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지. g l 팀에서는 지금 이제 지노스님께서 이제 페리까지 오셔가지고 넓게 자리를 잡고 계세요. 자기장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 펼쳐서 파밍을 치가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제 잡기까지 가시는 것 같네요. 오살 팀에 이제 계신 분들이 작기까지 어떻게 이제 자기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충분히 넓게 퍼져서 파밍을 어느 정도 하고 뭉쳐서 밑에 뚜시뚜시와 교전을 벌이든지. 아니면은 자기 일당하나 이동을 하든지 아 차량 확보 이런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게 다 해보셨기 때문에 이 10대 10이 얼마나 차량이 중요한지 다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그렇죠. 차량 때문에 또 멀리 가실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미라마나 에란길은 무조건 차가 필요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 있고 자 지금 레드본클랜 한번 보겠습니다 본클랜또 밀타파워까지 또 가시는 분들 계시고 충분히 자기장 시간이 되거든요 충분히... 4 0 0초면은 충분히 파밍할 여유가 있고 네, 5분이 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 자기장이 생기고 나서도 또 지연 시간이 있거든요 대기 그렇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기 시간과 그리고 이동 시간까지 포함하면은 어, 거진 1페이지에서는 교전이 일어나긴 좀 힘들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저 위쪽에 강북 강남에서 대치 중인 이 팀들이 파밍을 하고 서로 붙을 것인지 아니면은 좀 따로 떨어질 것인지 어, 그거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1페이지에서는 교전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좀 가까운 게 지금 성키님과 이쪽에 계몽님 어, 이튜브 계몽님 좀 가까운데 그래도 거리가 꽤 되죠 강북과 강남이 네. 음, 지도상에서는 굉장히 가까워 보이지만은 실제 저 거리는 1km가 거진, 거진 1km 조금 안되는 거리네요 입니다. 에란겔이니까요. 2, 3, 4, 500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차로 하기는 조금 먼 거리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이에 방구석 분들 모시러 갔어요. 걸어가시는 분들, 음... 강하게 기운 는 분들 네, 차로 들어왔고요. 있던 29금 팀에서 아, 맛있는 거 하나 드셨네요. 얼부분을 드셨습니다. 포크님 어, 맛있겠네요. 시작부터 삼렙 쭉기, 삼렙 뚝배기 드시고 시작하는 훌륭한 시작. 꿈 시작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조심해야되겠는데 <웃음> 위험하게 내려가시는 네회님이고요 음.. 밑에서 방구석에서도 이제 차량을 운전하시면서 살짝살짝 살짝 뒤집히기도 하고 충격받기도 하고 어.. 저충우돌하면서 이제 진출하고 있어요 아 방구석팀에서는 지금 현재 회지가 확인이 안 됐는데 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저기 우측까지 파밍을 하시는 것 같아요 로봇까지, 로봇까지 파밍을 하시는 것 같고 네. 근데 자기장이 왜 이렇게 늦게 뜨죠? 지금 400초 정도로 저희가 세팅을 해놨는데 네한 7분 넘어가면 그때 생성이 되더라고요 너무 긴 감이 없잖 않아 있네요 막상 해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웃음>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해. 네. <웃음> 이게 네. 아, 이제 아, 잡혔네요. 이제 6분 때 잡혔습니다. 네. 6분 아마도 네. 아마도 이제 그 에란겔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비행 스턴이 굉장히 그 정석적으로 가운데를 가라질러갔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극단적인 비행기 시간인 경우에는 아마 조금 이 시간대면 딱 맞았을 거라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기장 마트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팀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지금 이제 어, 가장 유리한 팀은 아무래도 야스다에 있는 팀이 되겠죠 스타일 팀이고요 그리고 레드본 팀과 그리고 29금 팀이 사실상 가장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29금 팀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 5살 팀 22시 팀 그리고 밑에 헝그리 어, 팀이 동시 에 들어오는 이 입구에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십구금 팀에서는 전략적으로 자기네들 이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자리를 지켜서 충분히 킬 포인트를 딸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GL 포인트 같은 경우는 GL 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동을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어, 차량이 충분히 구비가 됐다면은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이동을 해도 되겠지만은. 어, 차량이 구비가 안됐다면은 빠르게 차량을 물색해서 이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구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리 하나를 건너서 통곡의 다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점해서 어, 충분히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레드보원에서는 밑으로 어, 올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통곡의 다리를 이제 어, 해야 되겠죠. 방문하시는 분들을 점검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지길 어, 포인트 따고 승리를 향해서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좀 방구석에게 좀 약간 불리해요 역시 밀타이같은 클랜이 불리합니다 자기장 이렇게 잡히면 그렇죠.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그거 알고 후익님이 왼쪽으로 먼저 나왔어요 근데 왼쪽에 네. 지금 주의 클랜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맞나요 이제? 이제 후익님의 앞에 있습니다 후익님 들었어요 바, 슬슬 들릴 때 됐는데요 자 방구석 에이스 소리가... 후익님 들리죠 들립니다 차소리 들었어요 후익님 들었어요 보조 소지는 않으십니다 아 지금 맞으셔요 지금 t 구석팀 밑에 자후 u 님 t 발잘 쏩니다 후 o 역시 아, 에이스 자 한발 맞췄지만 talk to him. Bite. I'm by Bacho Chiman. So, b a c h l 팀이 맞붙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진호 g 님 바로 빼고 보고 있죠 n I 님과 듀엘클랜의 백업이 지금 빠르게 오고있어요 그래도 방구도 왼쪽의 라인에 어, 빠져나갈 수있기네 있게... 빠르게 나왔죠 이건 좋은 판단입니다 왠... 오른쪽은 나가기 어렵기 어, 때문에 선발대가 나와서 지금 잡고 있는 방구석클랜 좋죠 지금 위쪽에서는 레드본팀이 가로막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좀 빠져나가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어, 지금 교진 일하고 어, 있으면 거... 백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방구석 분들이 빨리 건너와야 되죠. 네, g l 팀 지금 정비를 하고 지금 가는 같아요. 백업하러 가는 같습니다 자, g l 클랜드 오고 있고요. 지금 백업이 누가 더 빠르냐가 지금 중요합니다. 글랜간의 네, 대전. 어버 이거 다거든요입니다 자, 아래쪽에서도 방구석 분들 올라오고 있어요. 차로. 어, 자, 이분 아, 님이다고 이렇게 되면은 좀 불안하죠. 네, 방구석 에이스 후익님 자, 이너님이 뒤에서 GL 봐주고 있고요. 예. 아, 아 지금 백업 인원을 막아주고 있네요, 오히려. 일단은 팀이 좀 자, g 팀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두클랜이 막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안쪽을 향하고 있는 방구석 팀이 유리하고요. GL 팀은 조급해지죠.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전선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요. 다 보이는 위치거든요. 라인이 잡혔습니다. 서로 서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 이거 키습잘 아, 좋았어요. 사이코스 끊어버리고 좋은 판단입니다. 화기를 내버리고요. 이 되면은 알았죠. 방구석이 둘러싸이기는 형태가 되는거죠 각들이 많아져요 안쪽에 있는 것보다 바깥에 있는 인원들이 많고 각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방구석 인원들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네, 자, 지웰 클랜이 잘 둘러싸고 있어요 네, 그쪽 아무도 되어봤어요.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밀벨 부분 방구석 클랜 안 빠져나올 수 있을런지 판단이 차라리 통곡의 다리를 건넜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무섭이 두드려봤고 어... 이득은 크게 보지 못하는 상황 두 분은 빠져나갔습니다 어, 그, 사이, 그 사이에 현재 자기장 쪽으로 어... 29금 팀과 스타일 팀 그리고 레드본 팀이 슬슬 안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자오살 클랜도 얘기를 해볼까요? 예오살 클랜은 지금 어 충분하게 파밍을 다 하고 아 이거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방구석 팀이 너무 둘러싸였어요 지금 세명 신님과 그리고 박두르님 그리고 고동님 자 여기 교전 장면을 안볼 아, 수가 없네요 있는데요. <웃음> 와우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 차량 폭파로 인해서 한 명을 아웃시키고 있습니다 위험하죠 위험하죠 네, 돌아가고, 아 GL 클랜 지금 포기를 하고 가기로 했어요 여기서 전선을 해봤자 서로 발목잡기 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여까지자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멋진 드리프트로 대본 데리러 왔고요 자방구석이차수리 들었을 거예요 된다는 거를 어 그러면서 차를 막고 있습니다 1300님 버림받나요? 13님 버림받아요 아, 지금 버받나요아 아이고.. 혼자.. 혼자 어떻게 님. 했어요? 소림받는.. <웃음> 안타깝습니다 총을 이렇게 막고 있는데 태워주시지 태워주시 안타까운 움직임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슬프네요. 자 이렇게 되면 GL클랜이 뒤로 빼면서 방구석 클랜이 왼쪽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반면에 드본클랜은 음. 아직 막고 있지만 안 온다는 걸 알고 있겠죠 이제 슬슬 서 눈치챘을 거예요 네. 왜 안오지? 왜 안오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충분히 대기를 했는데 안오고 있다는 것은 다른 쪽으로 빠졌거나 이미 빠졌다는 것을 눈치채기 좋은 이제 시간이죠. 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레드본 팀도 지금 늦었거든요. 자리선점이 늦었어요. 위쪽에 지금 29금 팀과 그리고 5살 팀, 그리고 밑에 2시 2시 팀, 그리고 스타일 팀이 지금 전부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어, 레드본만 지금 자리를 못 잡은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시작은 자기장 아니었는데 아래쪽 견제하면서 음. 네 안쪽으로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위쪽에 지금 지현님이라든지 네. KDH님이 네. 미리 초구로가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올 네.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차도 다 있으시고 아네그 말씀드린 순간 지금 중간쪽으로 어 이렇게 뛰어드는 어, 느낌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헝그리 사이로 오이는데 맞죠 또 이 아, 투들 맞는 거예요. 엄청 맞을 수 있습니다. 투시 투시 클랜. 과감하게 어, 많이 가로지르는. 맞아요. 많이, 맞... 많이 어, 맞아요. 과감하게. 아파요. 네. 아파요. 아파요. 아이 과감하게 아, 가로지르는 미국 돌아가요 님가님 뒤로 돌아가요. 이구, 맨션 이... 쪽에 지금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 대단한 판단입니다 어, 레드본은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어서 발이만 날리고 있어요. 네, 아 어, 레드본 클랜 심지어 레드존이고요. <웃음> 네 <웃음> 좋죠 자, 방구석은 지금 정비를 하고 다행히도 지금 어떻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번 클랜의 1,2차전의 어, 우승팀 방구석 클랜 자 이렇게 되면 은 방구석이, 방구석이 어 이거 뭔가요? 방구석 팀이 지금 어, 배를 이용해서도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요 차를 이용해서 가고 있긴 한데 위쪽에 지금 레드본이 손님이 없어서 많이 뿔이 난 상태거든요 이동을 하다 걸리면은 많이 맞을 것 같은 위치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건드리는 순간 지금 헝그리클랜과 싸우고 교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가운데 쪽에 29군과 헝그리클랜과 가로질은 뚜시뚜시 29군 클랜, 클랜이.. 헝그리클랜이 자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헝그리클랜이 괜찮죠 아 어, 방구석팀은 다리를 건너간 거보다는 아직 지키고 있는 거라고 판단해서 밑으로 내려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내려서 차로 가다타고 계시고요 아직또 음. 지키고 있는 레드본클랜아직 다리를 네. 지키고 있는 손님이 없어요 아 이제 네, 이동을 없습니다. 해야 되죠 이제 알았어요 왼쪽으로 간거 알았겠죠 빠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아그 반면에 야스나에 있는 스타일클랜 너무 편안합니다 풀파밍이에요 <웃음> 풀파밍 <웃음> <웃음> 이분들 템이 풀파밍이에요 데미지도 없죠 음, 네. 이제 슬슬 모일 때가 됐어요 어이 스타일... 제 74분 생존에 있기 때문에 입니다. 오 스타일 클랜 차도 다 하나씩 갖고 계시고 연막만 일곱 개, 수류탄 여덟 개만 있어요. 시민들, <웃음> 아, <웃음> 어마어마합니부기니피인가요 아오 네, 이번에 전쟁 준비를 마친 상태예요. 너무 편안하죠 지금? 네, 그렇죠. 또시투시 어, 클랜 자리가 무리하게 들어왔지만 괜찮은 자리를 선점하게 됐습니다. 무리하게 들어온 만큼. 또시투시 아, 클랜이 확실하게 자리 선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지 않습니다. 아, 위쪽에서 어, 지금 스타일 팀이 확인을 했어요. 뚜시 뚜 팀이 있는 걸 확인하고 살짝 교전을 하고 있네요 그 사이에 29금 팀은 어, 강관동 불구경하고 있고요 왼쪽에 머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전이 일어날 이 상... 때가 됐습니다 네이 상태가 되면은 지금 현재 아까 투드려 맞았던 GL 클랜 GL 클랜에게 복수할수 있는 방구석의 찬스가 들어오는 거죠 지금 미리 자리 어... 잡았어요 방구석 팀은 이쪽에 지엘클랜이 들어오면서 방구석과 음. 마주칩니다 자 어, 봤어요 보고서 어, 총을 쏘지는 못하네요 스태 스타일은 쏨다고. 위쪽으로 돌아서 리보카 쪽으로 리포.. 리포브카 쪽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 위쪽에서 지금 현재 헝그리가 어, 방구석을 때리고 있네요 봤어요 서로 봤어요 무살리 저번에 NCNS 플레이처럼 쭉 돌아오네요 아이드로 네. 돌아오는 경험에 의한 플레이들. 아. 자 이러면 어찌 보면은 네. 네. 마지막에 이렇게 차가 있지 움직일 수 있는 클랜들이 사실 유리하긴 하죠 교전 없이 움직일 수 있는 클랜들. 네. 아무래도 그렇죠. 차량고가 어. 큽니다. 여러군고 있는데요. 가장 심하게 방구석 가오고 현재 형근이가 지금 치고받고 있습니다 계속 둘러싸였습니다 계속 1라운드 방구석 화면이 많이 나오네요 2라운 네, 네, 많이 늘어서어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서 지금 계속 위치에 있어요 그래도 많이 살아나왔습니다 이분들 지금 조금. 잘 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도 안 죽으시고 조금 아쉬운 상태예요킬 포인트는 지금 방구석 팀이 많이 가져가 있는 상태라 이렇게 손해본 건 아닙니다 방글리 클랜 아래쪽에 퍼져 있죠. 방구석 클랜 맞이합니다. 조금 방구석 클랜이 좀더 높은 지대에 있어요. 하지만 안쪽에서 집에서 참여 참여하고 계시는데 지금 다음 자기장이 아마도 리포카 쪽으로 치칠 확률이 좀 크거든요. 어, 자기장의 그 장난은 아무래도 안 되는 팀은 더안 되게끔 하는 <웃음> 그런 장난들이 많아서. 어, 다음 자장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자기장 일찌들은 나쁘지 않고요 네. 아, 그 사람들이 생각했때 이제 자장이 어, 다들 생각을 하고 있죠 아, 멘션을 차지하고 있으면 충분히 움직이지 않고도 어, 자장 대비를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들 이제 경험이 있는 클랜드로. 클랜들이 있어서 네. 아, 자기장을 믿지 않습니다 다들 네. <웃음> <웃음> 자기장을 <웃음> 믿지 <웃음> 않고 <웃음> 이쪽으로 타고를 전략을 하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뒤들 맞더라도 치그팀은 충분하니까요. 투시투시 클랜이 지금 자리를 잡고 지금 스타일 클랜이 많이 사격을 해 주고 있어요. 음... 이번에 히어로 님, 음, 레드본 레드본에서 지금 멘션 방향으로 사격을 하고 있고고요. 투시투시 어, 팀을 향해서 사격을 하고 있네요. 레드본 쪽에서 저게 거리가 되나요? 고작 1km가 넘는데. 너무 먹먹할 텐데. 이거를 네. 또 맞을 수 있죠, 또. 종이니까. 맞죠. 충분히 네. 거리는 됩니다. 살 그래 됩니다. 어, 현재까지 피격 상태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방쿠석과 지금 어, 헝그리가 치고 받고 하고 있는데 간단한 교전인 것 같아요. 아, 이거 뭔가요? 지금 보노 29집의 아 보... 보노 님이 사이언 님을 참 쳐버렸네요. 보노 님. 아, 이9국팀지 이렇게 이렇게 이거 개그를 하러 지금 건가요? 아니면은 당황했어요,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고 서로 지황을 하고 있는데. 아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금 지금 지 네. 슬슬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리퍼브카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맞아, 자, 아 네. 말씀드렸듯이 자기장은 안 되는 팀에겐 정말 안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오살클랜이 네쭉 네. 네. 사이드를 차로 돈 오살클랜 자리가 너무 유리하죠. 그렇죠. 오살클랜이, 오살클랜이 자리를 굉장히 너무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자, 이러면 스타일클랜이 또 뒤를 해서... 맞이해야 돼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스타일 팀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운데 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 박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서로 오는 팀들이 얼마만큼 밀치느냐 흩어지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29금 팀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길목에서 어, 투시투시팀이 막고 있는 걸 보고 있는 상태고 반구리팀은 진입을 했어요 레드본과 그리고 스탈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방구석은 어, 살짝 텀을 두고 이동을 하네요 들어오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걸 봤죠 서로 지금 차량을 탄 상태에서 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가면은 지금 다 있는데요 대기하고 있긴 한데 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아 뒤에서도 지금 뒤에서 아, 아. 신인이 다운된 상태고 맞습니다 음, 에임들이 장난들이 아니시네요 공감합니다 여러분들 다운돼서 화학 아, 힐을 하시고요 네. 어, 잘한. 아이디를 함부로 하셨어요. 말씀드릴 수 없는 분이 네. <웃음> 다운하셨고 방구석은 음... 크게 크네요 그큰 아, 팀이 들어오기가 올라가면... 쉽지 않아요 아, 아, 올라가면 은 많은데요 있어. 헝그리 아, 방구석 클랜 레드본과 그리고 헝그리가 두드립니다 방구석을 오늘 방구석 1라운드에서 예. 굉장히 많이 맞네요 어이고 쉽지 않습니다 풀어가는 게 어려워요 아, 아하. 헝그리가 어. 또 마무리를 하고 지 다운이 되고 있어요. 방구석이 굉장히 많이 많네요. 아, 근데 이쪽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또이쪽에서 투시가... 두시 투시, 아, 뚜시 팀이 있네. 투시, 는왜 이러고 죠왜밭에 내려오고요. 아, 안전 점국이가벌어서 하고 신나서 신나서 와, 지금 내려오신 팀을. 것 같아요. 두시 투시 클랜 등수에 관심이 네, 없습니다. 두시 투시 플랜. 네. 와 아, 싸움을 아. 즐기는 분들이신군요. 아 이분들 진정 게임을 즐기시는 라 분들. 쿠스리가 들리면 우리 가겠다. 물리가. 아, 야 좋은 작품입니다. 아. 어. 지금 난전이 벌어지고 어요 한글이 그리고 두시. 자, 와 이분들 멋진 분들이에요. 네, 두시 플랜. 지금 아. 하고 있고요. 아 이렇게 되면 졸지에 3파전이돼 버리죠. 그러게요. 그런 정말 정신이 아, 없어지죠. 이거는 계속 상빠이 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GL 팀은 싹 돌아서 리포브카 맵 쪽에 한점 했습니다. 2 9금 팀은 굉장히 안전하게 그 전략을 짜서 들어가고 있어요. 자, GL 클랜 우측으로 리포브카 통해서 가고 있고요. 네. 레드본 클랜의 이건 좀 지키고 있고요. 손님 그런 건 확인했습니다. 여기 클린이 들어온 거 확인했고요. 이운데 교전하는 걸안볼 수가 없네요. <웃음> 아래쪽은 어, 요 지금 방구석은 인간이... 서로 두들려 맞다가 정신이 없고 헝그리는 난데없이 뒤축에서달려오 <웃음> 투시투시 팀에게 맞고 이게 뭐야 이런것 같습니다. 아, 네. 이 메인션 쪽으로 자기장 자비면서 레드본, 헝그리, 그리고 방구석, 투시투시 모두 이동을 해야 되는 상태고요. 스타일은 편하네요 아까부터 어, 계속 자리잘 잡는 것 같아요 스타일은 네. 아 어, 투슛이 너무 재밌게 하시네요 이분도 들어가야 되는데 안중에도 네. 없습니다 하시 그냥 그냥 네. 모여서 연막 까고 어, 네. 내가 가지고 네. 있는 탄은 모두 다 소비를 하겠다 이런 마인드 네. 재밌는 마인드 재밌어요 이제, 이제야 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차로 현실을 깨닫고 가시는 모습이고 네. 자, 싸우더라도 좀더 시간을 두고 싸우자 이런 마인드시고요 위쪽에서 자, 현재 오면 살려팀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 이쪽팀을적을 하고 있어요. 이공팀은 충분하게 그 정보를 얻고 어, 이동하면서 신중하게 이동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사실 차만 있으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죠. 네, 두시, 두시 아, 아, 아, 헝그리를 아주 그냥 무차별로 훔들이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서 우측에 GL 클랜도 안쪽으로 들어와요. 레드본이랑 맞붙었죠. 음. 지금 음. 어, 스타일 팀이 아래쪽에서 막고 있는데 좀 너무 무사다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아, GL 클랜 선임. 야 여기 단전 몰았어요. 지쪽으로 GL과 헝리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너무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난립니다. 스타일 스타일 아, 스타일에서 많이 킬 포인트를 챙겨갔어요. 아, 좀 난전이 일어나는군요. 테리가 퍼플이를 하나 가어갔네요 하나... 어브들이를 가져가고요. 레드본이 조금 손을 놓고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은 현재 지금 헝그리가 이노 굉장히입니다. 양쪽 으 두들 맞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싸움 붙이겼던 두시 두시 팀은 아무 이상 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요. 그냥 편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분 즐길 거다 즐기시고. <웃음> <웃음> 아 재밌는 팀이네요. 자, 29금 팀은 좋았고요. 위쪽에 5살 팀이 자,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네요. 돌아오는 것 같아요. 확인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지금 어, 감춰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앤션 쪽에서 보고 있고요. 헝그리 네, 클랜이 퓨시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헝그리가 두 분이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지 네, 클랜, 클랜 들어오기 팀이니까... 쉽지 않습니다. G1 클랜 지금 아, 자기장이 많이 아플텐데요 네. 자 뒤쪽에 방구석도 자기장이 있어요 키를, 많이 아플 지금 자, 키를 챙겨야 스타일이 되는데요 GFG 우스님이 지금 뒤쪽에 G1분들을 사냥을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방구석 팀 올라가는데 자기장 데미지가 너무 커요 쉽지 않아요.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 자 이러면 리드 레드본 핸드폰 클랜이 다 마중하고 있죠. 위쪽에 레드본, 위쪽에 스타일. 이제 다 마주칩니다. 마주칠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아 헝비에서 다운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손해가 많습니다. 현재 1팀 방쿠석 결국 탈락을 하고 맙니다. 아방쿠석 클랜. 자기장에 일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잘풀어 가는데요 이 이제 GL클랜도 현재 살아 함께 힘들어 보이죠 아... GL클랜드 아까 리포브까지잘 왔는데요 발소리, 발소리 내 앞에 발소리님 어떻게든 지금 살아남으시려고 하고 계시긴 한데 아 힘들죠 앞으로 가면 아, 레드본 뒤쪽에서는 현재 지금 자기장 데미지를 계속 받고 있고 어떻게든 지금 순위를 끌어올리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보면은 현재 지금 스타일과 그리고 29금팀 맞붙이게될것 같네요 어, 웃긴거는 지금 현재 가장 그 공격적이었던 뚜시뚜시클랜이 가장 좋은 위치를 또 잡고 있어요 아, 편안하게 들어왔어요 뚜시시클랜 네, 아주 편안하게 견제도 없이 충분하게 들어왔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멘션자 위쪽은 볼게요 29금과 현재 지금 아, 스타일 이타일이이지 님이 지을다운을 이제 확 e s t y l 당하셨고요. 뒤쪽 t 서 l e style style style style style s t 고 l e style style s t y l 습니다아골드고블 y 님의 s t y l 좋 s 는데 지금 이런 y l e style style s t y l 지금 많이 밀려요. 자, 뚜시뚜시 팀은 들어오는 인원들 족족 다 갈기고 있어요. 스타일은 편안하게 합니다 게임. 오늘 첫 장가신데. 좋습니다. 너도 좋고. 자, GL의 내 앞에 발소리님은 무작위 두들맞네요. 아. 많이 두들려 맞기는 하지만은 혼자서 순위를 올리겠다는 아 아쉽게도 아, 커지고 많네요. 얘도 혼자 남으셨지만 하게 됩니다. 음. 자 이렇게 되면 투시투시클랜이 위치가 너무 좋아요 자 이러면서 헝그리클랜도 탈락하게 되고요 탈락하고 자 위쪽에 들어옵니다 스타일클랜 들어와야 돼요 이제 팀이... 네 오면 살려 팀 그리고 양각이 될 수도 있겠네요 29금 팀과 스타일팀 동시에 들어오면 은 흔들어지죠 뒤쪽에서 그리고 투시투시가 레드본을 잡고 있는데 위쪽 인원들은 아래를 안 보고 있어요 충분히 자기 뒤에를 백업 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팀이죠 와우, 자기당은 역시, 될 팀, 만들 팀. 아래서 봤습니다. 아, 2 9금의장프리님 다운되시고요. 뒤쪽에서, 아, 모모노님과 교전이 네. 일어고 있는, 채님. 이쪽에, 야, 스타일 팀과, 그리고, 오면 살려 팀, 맞포스입니다맞포스입니다 교전이 일어고 있죠? 아, 지금, 오면 살려 팀이 다운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버리고 아, 멘셜루 팀이 다운이구요. 자 이렇게 되면 뚜시뚜시뚜시뚜시 뚜시. 뚜시, 뚜시 클랜이 두시 어, 뚜시, 뚜시 팀이 굉장히 그 전력이 어, 지금 한분 제외하고는 다 살아 계시거든요. 네 클커드 이차 때 엄청 고통받았던 클랜이거든요. 네아 지금 어, 스타일 팀의 팀에... 그파이러 님이 그 7킬을 가져가면서 킬 포인트는 충분히 가져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위만 어! 말씀드린 순간 지금 29킬에서 파이러 님을 다운 시켰어요 그대로 아웃시키면 은 오히려 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살릴나요? 살릴 힌, 수 힌. 있을 것같아 보입니다 각이 안 나와요 또 안쪽으로 네, 음악도 있기 때문에 자, 그 사이에 뒤에서 뚜시뚜시 팀이 2 9팀을또 저격을 하네요 <웃음> 아 자, 난전입니다 난전이고요 자 29팀에 폭님 다운되고 보로님 다운되고 스타일리 어, 밀어버리는 건가요? 자보로님 자, 아웃되고요 이제 들어와야 되는 시기가 들어왔습니다 음. 레드본 남아있는 거 지금 다 보이거든요 뚜시뚜시 너무나도 유리한 고지에서 압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우 뚜시뚜시 3회차 참가에 뚜시뚜시 여기 달라졌어요 야 무섭네요. 투시 클랜, 역시 경험이 다르다. 거의 아, 죽는다. 아, 자기장사, 마지막, 자기장 아프죠. 자기장 들어와야 되는데, 박해장 자기장, 자기장사 다 했고, 투시 쭈시, 투시 클랜이 가장 인원이 많고, 스타일과, 그리고, 20분 팀, 맞 갖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한 명도 있죠. 만두님은 지금 연막탄을 깔고 어떻게든 들어와 보려고 하는데 어, 지금 뚜시뚜시팀이 다 보고 있어요 어빌리티님과 어빌리 그리고 채님이 밑쪽에 있는 거 보이거든요 허세님 봤어요 자, 29금 쉽지 아, 않습니다 이쪽에서 옥상에서 링가님이 밑에 파이러님과 그리고 아이님 어, 다 보고 있어요 아, 이거는 뚜시뚜시팀을 이길 수가 없겠네요 지금 다 파악을 했어요 오겠습니다. 마림블님이만무님을 아웃시키면서 자, 시압 들어갑니다. 시압들어갑 자, 붙어요. 투시수고 와, 가님칠챙기 이렇게 팀이 마구를 마구를 두시 두시 두시 하겠습니다. 와, 대단 드리... 대단했습니다. 투스트시 클랜. 정아네요 음, 아, 어, 달라진 모습이에요. 투스트시. 그렇게요. 와, 아, 엄청난 지난번에 호전적인 모습. 너무 다른데요. 어, 아, 엄청난 호전적인 모습이에요. 킬도. 힐도... 즐기는자는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이 생각이 그렇습니까? 나네요 킬도 균등하게 다 가져가셨어요. 어. 그러게요. 그렇지. 그래갖고 29금 또 2등을 했습니다. 아, 굉장히 음, 좀... 굉장히 네. 그 영약의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충분히 그 교전도 하면서 킬 포인트도 챙겨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순위도 유지하는 좋은 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 이분들 다들 이제 3회차 밖에 안 됐지만 다들 실력이 월등하게 늘어나셨어요. 특히 오더분들이, 그러면... 아 이게 경험에 있는 오더분들이 달라졌습니다. 너무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음... 1라운드 하면서 <웃음> 예전에 그분들이 아닙니다. 다들 지금. 어, 다들 <웃음> 경험이 있어서 무섭게 준비해 줬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일지 몰랐는데. 자고 좀 좀연결를좀 풀어보자면 바쿠서 클랜이 그래도 왼쪽으로 잘 나왔어요 음. 처음에 네, 그렇죠. 처음 잘 나왔고 음, 네, 레드본을 음. 그 레드본 팀을 이제 잘 피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제 지리 팀과 어, 맞붙게 되면서 좀 삼거리에서의 그 시간 소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장 이동을 제대로 못했고 어 나머지 팀들 중에서 이제 제일 아쉬운 팀은 이제 스타일리 팀이 되겠죠. 가장 네, 그 자기장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는데 킬포인트는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못하다가 후반부에 페리오님이 아, 충분하게 킬포인트 가지면서 어느 정도 순위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자기장 유리한 점은 가져가진 듣던것 같아요 오히려 뚜시 네, 듀시 팀이, 네, 팀이 초반에 그 교전 이 없이 진행을 하다가 충분히 준비가 된 이후부터, 그러니까 3페이지였나요? 4페이지부터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 무섭게 지금 달라들어서 교전이 일어난 곳에서 어부지를 취하고 빠르게 빠져서 어, 자기장, 이점을 챙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방구석이 8등을 했지만 그래도 방구석 클랜이 그래도 킬 수가 많아요. 부키리나 훈이님이 <웃음> 4킬이나 네, 하셨어요. 킬 수를 많이 챙겼어요. 어 이러면 점수가 등수가 이거랑 관계없이 달라지죠. 킬 수가 많이 큰 출연들이 그렇죠. 아무래도 킬 수도 충분히 그 점수가 되기 때문에 어, 이 부분도 챙겨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웃음> 치열하게 잡았네요. 네, 네. 눈이 즐거운 판이었습니다 이번 판. 그렇습니다. 자.